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퀴입니다. 여러분은 AR 증강형실 시스템과 얼마나 자주 접하시나요? 저는 몇 개월 전에 자동차에 AR 시스템을 도입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즉 HUD 시스템을 옵션으로 도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와 진짜 신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도 등장한다는 소식이 있어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픈라이더와 레티널이 협작해서 만들었다. AR 스포츠 고글이고요 5G 통신 환경 기반의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용 AR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그럼 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 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우선 AR 스포츠 고글에 적용되는 핵심 렌즈 기술은 스마트 광학 렌즈 개발 기업인 레티널이 만든 거고요 국내 자전거 내비게이션 어플인 오픈 라이더를 기반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레티널의 AR 고글과 오픈 라이더를 연동하면 오픈 라이더 상에 보여지는 주행 속도와 현재까지의 총 주행 거리 평균 속도와 평균 케이더스를 고글에 표시해 주는데요 단순히 현재 주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최대 속력을 붙이는 과정을 확인하며 인터벌 운동 효과를 노릴 수 있고요. 내가 얼만큼의 케이던스로 페달링을 지속하고 있는지 실내 자전거 운동 시스템처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근력 단련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에서 나도 모르게 속력이 붙었을 때 제어하는 여유도 가질 수 있겠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재미있는 건고글을 쓰고 오픈라이더의 길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비게이션 상에 나타나는 방향전환 표시를 안내해준다는 겁니다.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까지 얼마의 거리가 남았는지도 표시되기 때문에 굳이 고개를 숙여서 내비를 살피지 않더라도 갈림길에서 가야할 길을 쉽고 빠르게 알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헤드업디스플레이 시선을 아래로 분산시키지 않고 고개를 들어 정방주시와 함께 주행에 집중 할수 있게 한 거죠. 특히 갈림길은 언제 어디서 사람이나 차량이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 많아서 정방주시와 함께 주변을 살피는 행위가 더욱 중요한 만큼 안전주행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더군요. 고글에 표시되는 주행정보는 사용자의 2m 앞에 6 4 0 곱하기 4 0 0의 해상도로 보여주고요 자동차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보통 앞유리창 하단에 나타나는 것처럼 고글에서도 시야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표시됩니다 그렇다고 시야를 가리거나 사물을 구별하는데 방해되지는 않습니다 렌즈 안쪽에 보면 바늘구멍처럼 생긴 핀미러가 있는데요 그 안에 oled디스플레이를 부착해서 해당 화면이 거울에 반사되어 눈에 인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행정보 표시가 반투명으로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으나 살짝 오른쪽 위쪽에 표시되기 때문에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는 이상 주행에 집중하는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햇살이 역광으로 마주 비치게 되면 글자가 살짝 흐려보여서 시선을 좀 뺏기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노면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착용 전에 참고하는 게 좋겠군요 AR 고글을 착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고글에 표시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보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눈동자와 바늘구멍의 위치가 맞아야 합니다 한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가 약간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도 주행 정보 중 일부는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착용할 때 핏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선글라스 핏과 다르게 어색한 핏을 주는 경향이 있고 미관상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눈에 정확히 맞추어야 주행 중에 고글이 흘러내려도 즉시 위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R 스포츠 고글은 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고글을 착용한 사람이 자전거에서 낙차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고글에 탑재된 센서가 충격과 진동을 감지해서 응급신호를 보내준다고 하는군요. 응급신호는 어디로 보내느냐? 그건 오픈라이더로 그룹라이딩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함께 그룹라이딩 멤버로 속해 있는 관리자의 관제 시스템으로 전송된다고 합니다. 그룹라이딩 자체에 SOS 긴급 호출 버튼이 있는데 고글에 충격이 발생되는 것만으로도 SOS 버튼을 직접 누르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혼 혼자 라이딩할때는 무의미한 기능이지만 단체라이딩시 꽤 유용하겠군요 마지막으로 고글의 크기와 무게도 한번 살펴볼까요 무게는 약8 5 g 이고요 크기는 조금 두꺼운 스포츠 고글 정도예요 가벼운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편할 정도로 크거나 무겁지는 않죠 그래도 땀이 많이 날때 흘러내릴 수는 있겠지만 머리 뒤쪽으로 스트랩을 조여서 고정할 수 있고 고무 소재의 콧대를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어서 얼굴 핏에 맞추거나 흘러내림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글을 착용했을 때 무게감이 크지 않은 건 고글 안에 배터리나 센서 등이 내장되지 않은 유선 연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휴대폰과 연결된 선을 주렁주렁 달고 다녀야 한다는 불편감이 있겠지만 선이 왼쪽 귀 뒤쪽으로 연결돼서 얼굴에 닿지 않고요. 라이딩 중에 왼손을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선에 걸림이 발생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까지 5G 통신 환경 기반의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용 AR 내비게이션 고글을 살펴봤습니다. 정확한 출시 날짜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는데 배달과 여행을 자주 하거나 운동효과도 높이려는 분들에게는 꽤 기다려지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번 영상도 나름 유익한 소식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아름다운 수신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두 바퀴의 소식은 계속됩니다. 띠링띠링